알쓸, 코, 잠, 알아두면 쓸때 있는 코골이와 잠에 대한 이야기. 응. 다음은 관악기. 관악기를 배우라고요? 코골이 코구리 환자들은? 코골이가 있으신 자, 분들은? 관악기라고 하는 게 결국 응. 입으로 뭔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자, 입술 근육이 강화되죠. 아 그래서 입을 담을 수 있어요. 아입 담는데 아주 효과적이죠. 이게 이... 입을 벌리고 아, 벌어지면은 이제 호흡의 기도가 더 좁아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음. 코골이가 굉장히 심한 사람은 입술 근육도 이게 힘이 없어서 자꾸 평소에도 이렇게 에, 입을 음. 벌리고 다니나요? 입술 근육이라기보다요. 여기 입을 벌리게 하는 근육이 여기서부터 음. 여기 연결되고 여기 뒤쪽까지 연결되거든요. 음. 이게, 이게 힘이 없으면 이게 떨어지거든요. 그게 잠자지 않을 때에도 평소에도. 그렇게 평소에 그 사람들은 이제 숨 쉬기가 원래부터 이제 좀 답답하니까 입으로 쉬는 습관이 있어서 입이 그냥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거고요. 음. 보통은 이렇게 입술이 다물어져 있어야 사람이 음, 야무지 보이고, 음, 음. 또 이물질들이 입으로 음, 안 들어가는 데부터 음, 음. 근데 가난기를 배우는, 인위적으로 여기 턱 근육도 많이 쓰고, 음. 그래서 이제 근육강화 훈련의 음. 첫번째 조건그 음. 다음에 혀도 많이 쓰잖아요. 음. 혀로 막고 뭐 음. 하면서. 음. 그러면서 혀 근육도 발달을 하죠. 음. 그래서 혀와 입 벌림, 입술. 음. 이 근육들이 음. 어, 강화가 됨으로 인해서 음. 어, 그냥 아무것도 안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효과가 음. 좋다. 음... 그런 의미에서 있는 거지, 음... 몇번 잠깐 부은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근육이 강화될 정도로, 헬스 가서 뭐 근육이... 일주일에 한번 해갖고 이게 안 강... 되듯이, 그렇죠. 최소 한 시간씩, 음... 일주일에 뭐 3회 번은... 이상 음... 뭐 해서 음... 근육이 강화될 정도로 하듯이, 음... 이,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아, 음. 이게, 이게 이쪽 안쪽에 그 근육에 힘이 떨어지고, 입술에 이 힘이 떨어져서 입이 벌어지고 이런 정도를할것 같으면, 음... 많이 네. 해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응. 네. 네, 많이 이게 해야 이게 중요한... 노래를 하는 거는 이 노래를 많이 하는 건 여기 근육에 도움이 될까? 아, 노래를 할때 그냥 음. 발성하고 음. 성악 발성은 성악 네. 발성 여기로 하면이 단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여기 하면서 연극에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음. 그 발성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두성을 내려고 이렇게. 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냥, 그냥 까불고 노래하는 건안 네. 되고, 예. 네. 네. 난또 그게 된다면 노래방을 열심히 가시라고 했더니 안 되네요. 음. 노래방 한번 가면 얼마인지 아시죠? 뭐, 만원뭐 이런 거 아니? 삼만 원이요. 왜요? 요새 그렇게 올랐던데. 언제, 우리 빼놓고 언제 혼자 네. 가셨어요? 삼만 네. 원짜리를. 저, 전주, 전주에 그 회식 아, 회식할 때. 아, 회식할 때? 아니, 삼만 원 내렸던데. 한 시간에? 예. 네. 어, 노래방이 네. 그렇게 비싸요? 네. 비싸구나. 조금, 조금 커, 크다고. 안 크면 2만 원. 안 크면 2만 원? 네. 아, 나 옛날에 5천 원뭐 이럴 때 갔었던 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 바이오 같은 하루에 천원 꼴도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웃음> 그러게라네요 네. 음. 그렇구나. 관악기를 배우는 관악기 게. 관악기를 배우면 도움은 되는데, 음. 그게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저도 섹스폰을 배우면 잘할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어, 여 여기, 네. 여기 또 이게 이게 또 이게 힘이 좋으셔서 이게 또 폐활량도 제가 그거 좋숨 참으면 1 번씩은 겉은 참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어 그런데 그 투자를 못하는 게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음. 그래서 그냥. 우리 이렇게 단체로 색스폰을 배워볼까요? 우리 저 저호흡이신 분, 저도 약간 저호흡이고 다 관악기를 배워야 하는데 그 네. 하시는 분 누구 있으면 좀그 초청해서 배울까요? 단계까지 올라갈까지 최소 6개월을 투자를 그래야 해드립니다. 된대요. 아, 음. 네. <웃음> 그렇습니다. 아무튼, 네. 네 관악기 네. 도움은 됩니다. 네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쓸 코잠, 알아두면 쓸때 있는 코골리와 잠에 대한 이야기 음. 몇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좀 세련되진 않아요? <웃음> 뭐,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웃음> <웃음> <웃음>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